비가 올것 같죠? 어떨까요?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목수,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요 공짜 치진다 아, 저지겠네좀 <몇> <몇> 떨고 있어 줄요 몇 시? 12시? 12시 오, 네 고객님 네, 네. 10분까지 해주세요 10분이요 되는데. 아, 지금 비가 오죠 오자에서 물이 뚝뚝뚝뚝 안 흘러내리면 지아데이 비가 득하네 미라. 아, 저래 그래. 올야 그 아, 지 앞에 들고 있어 봐. 그다음 둘셋 <목소리> 하나 <야>, 둘셋둘둘둘셋 뭐, 하나 둘야뭐뭐사람칠리랬나사람 <웃음> 죽이겠는데? 아이어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굴랄까, 진짜. 웃음> Saya <susur> <susur> 아, 너무 좋데요데 아, 너무 좋데데 아,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아, 너무 좋은데? 아, 아, 너무 미끄러운데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티파가 웃음> 아, 너무 미끄러운데? <웃음> 아, 너무 너무 너무 아, 너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あも 아! あ아あ다ーンとあバーンとボディあバーンとはいは 아, 見てどうなったえどうなったあ지まあどうどうなったどうなったよよ今今今今 아, 아, 스파이크가 다 됐나? 조지 마. 내려지 아이고. 가어이 아, 뭐 이런... 어, 이아니니까 이거는 최적 느낌이 나야 뭔가. 줘 어, 타메라다 아, 로 와, 올라 와. 아, 쪽으로 아, 막은, 아 저, 이쪽으로. 아, 이지 마라. 이로 이쪽으로. 아, 이로 아, 이로 아, 이로 <웃음> 아, 이로 아, 너로 아, 이로 티. 어! 쳐! 저기 안 날아갈 것 같은데 간다! 안 날아갔잖아! 그건 저게 못쳤을지 <웃음> 빨치라 공한개들어갔구나 빨치라 빨리, 공한개 빨리, 치라, 빨리. <웃음> 가볍게 쳐! 스크린 치듯이 가자트위트아차종우리있을아 서장부터 넘어져 일찍 안산대 어여있다 저기 있을꺼 어 여기 올라왔나? 네. 왼쪽 음. 왼쪽 위기 아래. 어, 네, 내꺼도 어, 있네 내리 가자 자기차 들고 가세요 다시 때 와빠라. 센데 입이가 떨린다. 어우, 기말님. 여기까지 막 던져 봐 어? 이거밖에 안나왔다니까 내 손님이 <웃음> 아니고! 왜? <웃음> <웃음> 네? 공이 안 맞아. 조금 더 왼쪽으로 더 올라가라. 어, 더 가까이 서고. 조금 더 가까이 서라. 이거 기옥... 너무 가까운데? 좀 더. 아, 어, 첫 털은. 나이스! 굿샷! 네. 40m 마치라. 어? 40m. 어? 아, 뭐. 아, 뭐. 네. <웃음> 잘나오네좀 응, 음, 잘 나오네. 아, 맞다. <웃음> 계속 뛰어다니네. <웃음> 오, 나이스. 쿠샤 쿠샤 Ok <웃음> <웃음> 오케이. 어디로 가? 한번 더. 치러. 한번 더. <웃음> 아니 끝이다 끝 양파다 왜 어? 나한테 빼줘야지 <웃음> 와 <어머네. 웃음> 오케이 가자 허리플아 <웃음> 1파만 파잖아 <웃음> 어. 저 덕분에 다 파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지혁이가 좋은 다 그래도 날씨는 참 시원하네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서적이라고 합니다. <웃음> 소감, 소감이 말길 듣네요? 소감이 아, 어떠십니까? 아니야. 맞게 몰랐었네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내가. 아. 아이 카드 재밌네. 도쿄도 똑같아 하인 돼. 넘어지지 말라지심아 나나내려온살지 아 <웃음> 어. 모르지 않습니까? 막고 내려왔을지 꿀파로. 막고 내려왔을 수도 힘게이나아 벌써 알이로개 먹고 아이고 씨, 애저아 애잖아, 아되게그건 와이, 내 밤부터 욕을 없어이책하도 돼.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좋아 어? 일단은 얼마 써야 돼. 뭐몇 너? 얼른안쳐줘야제생각하 와날해죠자 운전 서 있어. 방언이다 뭐, 이게. <웃음> 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비는 하개 오비는 네 먹고 들어간대나? 치는그 자리가 두, 개, 두 개가 되는 거고 오비, 오비는 세 개가 되는 거고 아 맞아 회회자아 어. 여기 이제 레이티 T 아, 타이 없는데 이게 방폭 타이어인데 이거 염지용 타이인데조심하던데대 이게 안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살았어! 가자! 아씨 내공 저 있다! 저, 저 밑에 있다 내공 다빠다 다 빠졌네 어좀 100, 아, 생이 아니야. 15도. 75. 도 아니야. 이까지 75. 그데 이빨 려 어세 개째 두번 치는데 벌타 한개 먹었잖아 그럼 네. 세개찐 거지 세 개째 어 오비 받으면은 이게 네 개째 거지 맞죠 오비 어. 네네개 맞죠 좀 타이틀 노란색 이게 이제 세 번째 치는 거야 이게 어 음. 오비는 네 개째고 그저 동색이죠 그래서 어 허리 오래 잘 들어가지 술을 먹어서 물렁물렁해지나 파스를 바르니까 되게 감각이 없어졌어. 알았어야 됐어. 또 넘어질 것 같은데. 겁먹었어. 쫄지 마라. 니가 쫄만안 된다니까. 어제 허리 좀 쫄면서 치니까 잘맞던데 나이스! 나 나이스! 어, 잘붙셨다 이거. 샌드요 응? 뒤, 뒤가 됐지. 어, 샌드를 뺏치면 되겠네. 오, 씨. 파찬스 맞네요. 세 번만 올렸어요. 네. 나이스! 알았어요 죽진 않았다. 살긴 했다. 대가를 어떻게 이렇게 때리지? 잘. <웃음> <웃음> 너무 잘 때렸다. 뭐, 니라고 그래, 다를 때도 왔 나지, 얘가. 잡아준다. 나이스. 오, 굿샷. 아, 오, 굿샷, 굿샷. 나이 자, 한 55m 봅시다. 스크린 칠 때처럼. 나이스! 좀 오, 좀 나이스. 했다. 어 나이스! 아. 지금 운동 좀 해라. 그냥, 그냥, 밟으면 다죽이 어, 저 위에까지 올려. 쉽다. <웃음> 조금 내려라. 이 밑으로. 이건 니 밑으로 내려라. 아니, 아니. 이 밑으로. 옳지 어디가 <웃음> 오지니 <왜? 웃음> 내가 저번에 왔을 때 카트 운전하면서 힘들어 죽은 거 알았던데 <웃음> 야 이거 왜 꼬바이고 원래 공모 치면 힘들다. 어. 여기 있네. 저쪽에, 앞에. 준비하고. 집니다. 이번 다섯 번째. 한번 더. 올라. 절대 그리지 말고. 치가 c <목소리> 내출차내내 샌드 c h a r d 치라 오케이 커팅 잘하네 <목소리나> 이 정도. 이나 또. 또. 기 또. 또. 또. 또. 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 한시름 그럼 저 더블 더블? 네, 더블. 더블개 더블. 더블. 5개 5개 개다개개5 여덟. 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개 없습니까 이거? 5개 <웃음> <웃음> 션입니다 아, 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사5안 돼요. 공개 5개 5개 5 가면서 공잘 봐라. 5개 야 된다, <레> 팔아야 된다. 공항이도 얼마씩입니까? 200 200원요. <웃음> <웃음> 짜네 자지씨. <웃음> 아, 오사이 오늘 어떠십니까? 대답이 <웃음> 없네. <웃음> 대답이 아, 없네. 도는길 끊었다. 네? 계속 오락가락 잘 끊었다. 길끊어 하나 조금씩 내리는 게 무슨? 주말은 아, 안 닫고 낫네. 밥이 먹겠습니다. <웃음> 오, <웃음> 네. 어. 어. 어. 어. 아 뭐? 사실사진 이거. 바포타이어입니다이틀이 네. 기남번아이이에요 7번, 7번. 번 7번. 7번. 번 7번. 7번. 는 동나 지금. 아, 나 지금. 아, 나 지금. 아, 나 지금. 아, 나지 아, 나 근데 말안지고 아, 나 지금. 아, 나 지금. 아, 나 지금. 아, 나 지금. 아, 나 지금. 아, 아, 오, 왠이 아, 그냥 고 응. 예. 아, 그냥 아, 아, 왠지. 아, 아, 왠 아, 왠지. 아, 왠지. 아, 아, 왠 아, 아, 왠지. 아, 왠다 아, 왠지. 아, 아, 왠지. 아, 내려온다, 굿샷. 어? 어, 모르겠는데, 가봐야 할것 같은데. 어, 이거 오비. 저 봐야 흰색이잖아, 오비. 안 좋네. 그거 왜 <웃음> 이거 왜 망치질 않아? 뭔가 원픽고 같은데. <웃음> 아, 망다 씨. 살짝 해 어디 보거이 어, 다여기다 여기, 드라이버 쳐, 응, 드라이버, 피가네, 아, 아니다, 아니다, 여기, 나 아, 여기서 뭐 치는데? 드라이버, 가모 다시 꼬아좀라뭐 신기 힘들지? 어? 비와서 빡빡하네 비운 부드러워지 모래가 좀 들어갔나 보였어 <웃음> <웃음> 어차피 글로 내려온다 편나이치라 와나이스 굿샷! 나다 와, 어디 가십니까? <목소리가 목소리가> 수고, 수고, 수고 <목소리가 안 났다. 목소리가> 아, 내거 죽었을라나 와이프 잡다 안되나, 이거? 입니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것도 안났습니까? 비싸대 와이프 안에 30만원에 리다 여기 어디서 었긴데다 어디로 쪽으로 왔어? 너고 뛰었을 걸. 앞으로. 앞으로 좀가 있을 겁 어, 여기 있다. 여기 앞에 놓을 지 아, 여기네. 여기 어, 공 하나 있고. 몇 이거 자우 해자던데, 이게? 그게 어디 있는데? 앞에 있네, 있는, 해자던데. 어. 트로올리다 되게 근 죽었. 죽었다. 죽었어. 아, 이거 신선이 어디 있어? 니는 안내려왔다 가 안올라왔다고 니꺼 없다 어, 여기 여기 100m 안에 100m 나야니다 여기서 차야 되는데 저희 차는 가야지 아 잠시만 저오 공감은 나못 친건데 <웃음> 똑같은데 <웃음> 잔디를 판다 생각으로 치라 너무 얇게 친다 잔디를 그냥 확파 본다 생각으로 그렇지 <웃음> 그렇게 쳐 그렇게 잔디를 확, 파푼다는 느낌, 이거. 홈너이다와 어, 들어왔다. 나이어좀칠때 고추샷 좀 해주시면 안됩니까? 너무 칠때 열정하시는데. 이거는저 이끌어 아, 어디 어디 어디 누구부터 치십니까 안아내퍼팅치 제가 되게 팅을 챙겨야 된다 치게지 모른다 지금. 네 낫게 낫게 낫게 제가 습니 나이스 봐 i l 잘치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잘하 있는데요 되인다ダ오오오오오고오어 네 저는 세번째 이거 두번째네맛있서 맛있어 방향 좀 하시 <웃음> 전 내일 타고 살짝 내려갔을 것 같은데 형수 내님 차... 아 차란다 차... 자가 왔나로로 와, 에그왜 아, 굳이 계단을 타고 올라오시나요? 카드 끌고 왔잖아. 내 어디? 저거? 어 저, 저기 저 거물치진데 어, 여기 숲에 들어간다고 아까 맞죠? 어박했저바 내던... 네, 어, 네, 여기 여기맞 근데 근데 다가 되게 안장 음. 진짜 이런거밖에 없었다니까 이런거 마스크 깎아봐보어 뭐 어, 나이스! 오! 오, 어, 오, 오! 어, 어. 어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고? 나이스! 어, 이거 오케이, 아닌가 네, 오케이. 아닌데? 오케이, 아이다. 뭐라 카노? 하점인데 어, 기대 맞고 나왔는데? 자, 저거. 오케이, 맞지? 저기니까. 되니까 저... 오케이, 맞잖아! 아 내꺼 안라오응아 어. 진짜 짜네 저기 무슨 오케이 이거 2m 넘겠구만 저기 저, 저거 저기 <웃음> 먼저 오케이 트윗 이중폼아 <웃음>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박크 한번 치라 그럼 그래. 칩니다 <웃음> 이아 으아, 이아으한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으 와! 내 거야! 오케 좋잖아! 오케이! 오! 나 <웃음> I a 안 I 이 m I am. I am. 안 되는 I 안돼 나안 m I a 날 I am. I a 다 I am. I am. I am. I 땡기다. 오케이. 비어서 지금 공이 좀안 군다. 바람도좀안 맞고. 약밥 약밥 공이 약파 나던데 약밥보다 조금 더 빠르다. <목소리도> 공이더많나요 그래 공울퉁불퉁한다이시 응. <웃음> 어? 공 이상한거 사온거 아이가? <웃음> 공하저아닌가이거 <웃음> <웃음> <아이가>, 네 <웃음> 어? 아, 뭐, 탱탱볼 아이가 역시 어? 다어 탱탱볼 땅 공에 비해어